나 방금 사기당한 것 같아 아 이런 바보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려고 아. 끝났습니다 정말 서울 와서 처음 경찰서를 가보는 이 경험이 <웃음> 참 좋았네요 어,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끝난 게 끝난 거 아니야 허난 然後簡單同大家講下今日究竟係發生咩事啦話說其實呢我一路都好想買一部 c a n o n 嘅攝錄機總之佢係一部呢好耐之前出但係因為佢實在太好用啦喺韓國其實好多一啲中藝節目都會用佢想拍 v l o g 嘅人呢其實基本上都有一部其實我自己都鍾意呢一部相機 好耐咁但係因為咧呢部嘅已經停產咗啦咁所以呢喺市面上係好難揾到新貨啦咁其實唔係話冇嘅但係好貴因為佢本身嘅價錢大約三十萬喎嘅啫咁但係因為佢停產然之後而家嘅價錢咧係升到超過一百萬喎嘅咁我覺得呢個價錢其實真係太貴因為都三倍咁滯 咁有好多韓國人呢都會喺一啲網上二手買賣嘅網站度去進行買賣啦價錢嘅話呢都係聽過係五六十萬就可以有交易㗎喇咁所以其實我都有 k e e p 住留意韓國嘅嗰啲二手買賣網站嘅咁就係叫做串乾打打啦咁喺今朝呢 非常之好彩我發現到有一部是四十五萬 w 其實我本身都有諗點解會咁平宜但係後來我撳入去睇的時候我見到佢機身其實唔係特別靚啦如果你是保存得好好啊跟住有曬盒有實用書嗰啲嘢咧就會比較高的價錢大但係佢係咩都冇佢就係機跟住線同埋電池充電啦所以我都覺得係充分地有機會是四十五萬 w 然後我就即刻聯絡賣家啦也佢都好快復我就話啊而家仲賣緊跟住我就問 住邊我就話首爾跟住佢就啊唔好意思啊佢係住大邱嘅因為其實我係好心急想要其實我係衰心急啦因為我星期一要飛咁今日星期六啦所以我好想飛之前可以到手然後我飛就可以用嗰部相機嚟 f l o g 所以其實我係 好心急好想要而且四十五萬喎係非常之抵嘛我唔想錯過嘛但係呢好明顯我就係人利用咗呢一個心態啦然後就佢叫我去入錢啦既然我哋有冇面交不如我哋用一個安全的交易啦個網站裏面係有一個 安全交易嘅一個辦法嘅但係因為其實我之前係用過全工娜娜呢個網嘅咁我之前是直接面交的所以我冇好認真咁樣到佢裡面呢個眼中過嚟係點樣的做法所以呢個是係我嘅疏忽啦同埋當時呢因為我就係因為做緊嘢就有少少分心一路處理呢一個入錢的問題一路處理我做嘢嘅問題 所以呢我就將個警覺性不唔覺意噉樣就低咗因為平時其實我係一個都算是幾謹慎的人我好多嘢都會重複睇好多次啦但偏偏就係今次我就衰我太心急然後我又做緊嘢分了心跟住我又覺得因為之前我喺珠江灑嗱度買過嘢都冇問題所以今次應該冇問題啩然後就 入咗錢俾佢啦跟住點知咧佢就話誒我仲未收到錢喎跟住佢就問你咪第一次用呢一個誒眼鐘過嚟啊嗰個就話係佢話哎呀呢個係一個自動的 s y s t 嚟嘅你入多一千0 0 e 咧佢先會自動計算到嘅咁你今次再入多一次4 5五萬一0 0 0 e 過嚟呢同一個戶口啦個時候我就覺得奇怪了再入同一個戶口 跟住我就覺得有少少唔對路但其實呢我喺啱啱入錢嘅時候呢其實我會見到佢銀行戶口個名㗎嘛佢係一個普通話拼音嘅名嚟嘅然後佢有個括弧係一個表示公司意思啦我當時就因為冇諗咁多覺得嗯應該 都有可能啩可能間公司個名就係噉樣呢跟住我又好心急想快啲到手所以我就入咗錢畀佢然後佢再叫我入多次錢嘅時我就覺得唔對路喎冇理由應該係噉樣然後我同佢講話咦咁可唔可以你俾返錢我先我再入返四十五萬一千蚊俾你呀跟住佢話唔得因為呢一個係自動的系統嘛跟住你再入多次嚟呢跟住你頭先入個四十五萬就會自動噉樣去退返佢哋個戶口度 跟住我就覺得越嚟越奇怪即係我本身做嘅已經做完跟住我就上網 s e a r c h 呢個 c h u n g g o n a 啦中過嚟點知我見到下面嗰個搜索欄呢第一個彈出嚟就是 s a g i 即係詐騙然後我撳入去啦我就發現到裡面的案例係同我一模一樣又是一個中文拼音的戶口名啦勸導我哋呢啲買家樣去入錢啦啊我都覺得 我點解會咁蠢㗎？其實我有一半係嬲自己，嬲自己點解會咁蠢、咁大意、咁唔小心，唔去 check 清楚先。我實在係太心急嘞。 我咪話之前都喺呢個眾大拉度買過但係因為我嗰次係面交所以就好順利啦一手交錢一手交貨係因為嗰次經驗令我嗰個對呢個眾大拉呢個網呢個信任度有提高了係然之後我都幾確認我自己係即係遭受咗呢個詐騙之後我就即刻打开我誒我的錢銀行啦跟我就問我啱啱做咗呢个個钱的動作可唔可以取消啊跟住就話 如果你係樣用 e b a 去做的話就取消唔到嘅你不如去報警啦所以呢我頭先就即刻衝咗出去報警然後喺警署度就畀好多我嘅資料佢啦跟住講成件事係點樣進行啦 c a p 所有我哋嘅對話圖啦我係通過邊個網站噉去錢啦但我之後仲要銀行去印翻啲 詳細啲嘅一啲過數證明咁但係因為今日係星期五銀行星期六嘅係唔開門所以我等到星期一但係因為星期一我就唔喺韓國咁所以我要等到我回嚟韓國即係再一個禮拜之後才先可以做到呢樣嘢如果頭先我冇咁快手去買就唔需要咁多嘢煩所以我係好嬲自己 大概就係噉咯我總共損失的就是四十五萬彎啦多又唔係話真係好多即係佢係三千零蚊但係佢都唔少錢囉即我都可以買到一程香港來回韓國的機票啊好嬲啊真係然後頭先報案嘅時候警察都話真係有好多呢啲騙案只可以怪我哋買家們是太過操心囉冇去確認好多嘢總結就是今日係一個非常之 心累的一天亦都係我非常之怪責自己呢個粗心疏忽講得我咁耐以來我都未試過即遭受過任何網上或者係電話嘅詐騙嘅我絕對唔會再俾佢有第二次發生好了咁今日呢一個分享就到呢邊了咁如果大家都係住喺韓國嘅話跟住又有機會用到呢一個全安娜呢一個二手嘅網上買賣網站嘅話呢真係要小心啲啦 好咁今日呢個分享就到呢度了希望大家睇完我呢條片之後會覺得對大家有幫助啦如果最我今日個分享的話包括我哋呢我記得 follow 我嘅 IG Facebook 嘅話就可以知道掌動下啦記得撳埋大阅台我講緊仔呢就可以知道我更加多的韓國嘅生活啦好啦我哋下條片再見拜拜<音樂>